여기 있는 잔털까지도 어느정도 잘라서 조금 살려주는 머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뒷머리 같은 경우 너무 좀 짧게 나 있는 분이세요 짧게 나 있고 지금 이런 잔털 조차도 우리가 살려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머리가 좀 짧게 나신 분들 너무 좀 머리를 좀 몽땅하게 이렇게 툭 자르는게 만들더라고요재비추리가 약간 있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머리가 많이 뜨시고 삐치는 분들은 아주 편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해서 오늘 한번 올려봅니다 자 이런 머리는 기본적으로 밑에 머리가 이렇게 제비추지가나 있고 밑에 안쪽이 약간 없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잔털까지도 어느정도 잘라서 조금 살려주는 머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옆머리 같은 경우를 잘라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안쪽에 투블록을 먼저 잘라 놨고요 그리고 이 라인쪽에 이 라인쪽에 머리가 많이 뜨죠 그러면 최소 밑에 부분이 짧기 때문에 어 이쪽 라인 쪽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70도로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파마를 들어갔던 머리여서 웨이브가 살짝 아직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웨이브가 안 들어가 있다면 벌써 이렇게 뻗쳐서 머리 자체가 되게 안 좋았을 건데 기본적으로 파마기가 아직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잘라드리는 게 이분한테는 되게 좋겠죠. 그래서 라인적으로 좀 맞춰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뒷라인도 최대한 잔털까지도 살려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살짝 위쪽에 잔털까지도 바싹 대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걷어 주세요. 살살 너무 빨리 자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살짝 먼저 정리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약간 상고형으로 살짝 올리시는 거죠. 자 이런식으로 잘라 주시면 일단은 되는거죠 왼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뻗치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뻗치는 머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서 70도 정도로 들어서 이렇게 한번씩만 이렇게 쳐주세요 자연스럽게 그 위에 머리는 파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건들지 않고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뒷머리 쪽에 지금 잔털이나 이런것까지 살리면서 그 지금 이렇게 좀 짧게 난 부분을 조금 더 살려드리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70도로 살살 올리시고 지금 웨이브 이거 있는 거 그냥 살리면서 살살 이렇게 위에서 살짝 끝에만 정리한 듯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라인 좀 살살 잡아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좀 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최대한 최대한 길어야 되니까 이 잔털도 살살 위로 살짝 걷어주시듯이 이렇게 걷어 걷어 드리는 거죠. 이렇게 걷어 걷어 걷어 이렇게 라인 쪽으로 살짝 이렇게 정리하듯이 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재비추지가 남았죠. 이런 재비추 나온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면 위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를 이렇게 이것도 한 70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70도, 80도 내려가면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 밑에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초보분들이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100% 다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6, 6mm 같은 경우 있죠? 탭을 끼셔가지고, 이렇게 살살 걷어주세요. 걷어낸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위에 거 살짝 이렇게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위에 거 이렇게 살짝 걷어낸다고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시면 최대한 길이 적이으로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비추리가 나오면 미울 수 있으니까 이 제비추리를 2mm에서 3mm 정도로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듯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제비추리가 살짝 사라지죠. 이렇게. 그리고 80도로 들어서 이렇게 살살 밀어서 잘라주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옆머리랑 뒷머리가 같이 연결되면서 길어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보이는 어떤 현상이 살짝 보일 거예요. 최대한 살려주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 자체를. 상고형도 깔끔하게 나오죠. 어느정도 별거 아닌데도 오랫동안 이렇게 찍어야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100% 다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경우니까 잘 보시고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뒤에 네이프 부분은 살짝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토끼 클리퍼로 이렇게 라인을 잘 잡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오죠. 대신 이제 밑에서 이렇게 끊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끊게 되면 너무 네모네서 어, 물론 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음, 그거는 이제 그때 손님들 취향에 따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이렇게 최대한 이 밑에 머리랑 이 네이프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라데이션을 살짝 해 주시는게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주 이렇게 해서 잘 잘랐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이렇게 상고형으로 잘라드려 봤습니다. 잘 따라해 보시고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